재롱이 아침몇 시에 내려왔어? 오, 오늘도 새벽 5시에 내려줬어 응. 재롱이는 한 군데서 자라 밑에 이거 그 1층에 딱 차면 안 올라가도 되잖아 어차피 또밥 먹으러 내려와야 될 거네. 근데 근데 내가, 얘가 여기다 내려놓고 내자잘 올라가면 또 새벽에 올라오겠다고 엄청 낑낑해 <목소리> 내든서 자, 대로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. 난일기다병 걸릴 것 같아. 일층에딱 자고 아침에 딱밥 먹으면 되는데 아니면 시계를 딱 보고 좀 아침에 내려와라, 새벽에 내려오지 말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꼭. 응. 응. 어, 내가 항상 시계를 보니까 4시 50분에서 5시 반 사이야. 이제 네, 새벽형 인간으로. 만들려고. 그렇죠. 저녁에 일찍 자야 되겠다. 네. 아침에 그리고 어쩔 네. 때는, 어쩔 때는 막한 3시에 내려간다고 할 때도 있어. 시계를 좀 가르쳐. 예전에는, 어, 문, 그 아파트 살 때는 그냥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나 숙면을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, 음. 이제는 그냥 내가 자다가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까, 투할 것 같아. 누가말 들었지? 생각좀 달리해 <웃음> 근데 엄마 당근은 왜 물고 있는 거야? <웃음> 당근은 왜 물고 있냐? <웃음> 당근 좀 줘라 여기 당근 먹어 아까 엄청 많이 줬어 응. 또 먹고 싶은가 봐 이거 물고 있는 거 맞아? 어머 머 물고 있어 <웃음> 당근 아니지? 아, 아 물고 있는 거 아니.. 아 물고 있어 응. <웃음> 새벽게 새벽부터 밥 먹는 건 아니잖아. 그니까 완전 새벽에 먹지도 않으면서 아, 그래. 근데 내가 내려놓을 때마다 웃긴 게 이렇게 계단에 내려와서 내려놓으면은 아.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저기 쿠션 가가지고 자 근데 이제 뒤가 또 심심하면 또안빠져와 있다? 맞아. 날씨에. 진짜 웃겨.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어떡하냐. 우리 주택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주택으로 이사와 온게 아니고 스윙이 부질되어가지고 힘들지 <웃음> 재롱이가 운동을 한게 아니고 네가 운동을 너 운동을 안 해도 혹시 재롱이 운동 시키는 거 아니야? 아니 잠결에 운동 시키는 강아지가 어디 있어 아 어디 있어가 아니라 그게 무슨 운동이야 오히려 건강에 더안 좋지 숙면을 못 취해서 그렇지. 머리 많 디랑아, 디랑을 어디 가는 거지? 진짜 그냥 처음부터 밑에서 자던지 해라. 어, 귀여워가지고, 귀여워가지고 진짜. 에. 진짜 귀엽다. 너무 응, 귀여워. <웃음> 귀엽다. 귀엽다 <웃음> 귀엽다